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볼 파워포인트 디자인은요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처음에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미지가 스르륵 어두워지면서 이렇게 내가 사는 도시는 피렌체이다 뭐 이런 방식으로 게임도 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진짜 ppt 표지처럼 보여줄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드느냐인데 그거 만들 수 있는 방법 정말 쉬우니깐요 끝까지 보시면서 따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자 지금부터 여기 슬라이드 이미지를 삽입해 놓은 상태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만약에 파워포인트 2019 버전 이상을 활용하고 계시다면요 삽입 그림에 들어가시면 여기 스톡 이미지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톡 이미지를 통해서 다양한 이미지들을 빨리 삽입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주세요 자 슬라이드 이미지를 일단 꽉 채워 주겠습니다 어, 이미지가 이미 16대 9 비율로 잘려져 있기 때문에 바로 채워졌네요 이후에는 이 이미지랑 똑같은 슬라이드 즉 슬라이드가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이미지가 있는 이 슬라이드를 하나만 더 복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슬라이드 복제를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복사된 이 이미지를 선택해 줄게요 선택하신 다음에 상단 메뉴에 있는 그림 서식 그리고 왼쪽에 있는 꾸밈 효과를 눌러 주도록 할게요 이것을 눌러 주시면 여기에 다양한 효과를 삽입해 주실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표식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효과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건 좀 그림 같죠 그리고 나머지도 굉장히 그림 같은 효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이미지도 있고 그리고 이런 이미지, 유리 이미지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든지 다 선택을 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여기에서 흐리게 효과를 쓸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흐리게 라는 효과를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흐리게를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흐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흐려지게 하고 싶다면 여기 있는 꾸민 효과 아래쪽에 있는 꾸밈 효과 옵션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걸 누르면 여기 그림 서식 효과의 아래쪽에 꾸밈 효과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방금 전에 설정했었던 흐리게 효과가 적용된 여기 반경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 반경이라고 하는 것을 입력할 수 있게 되는데 지금 현재 10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 주시잖아요 그럼 더 흐리게 나옵니다 제가 무작위로 한번 옮겨 볼게요 자 이렇게 옮겨 봤더니 40일로 옮겼는데 훨씬 뿌여졌죠 이런 방식으로 이미지 자체를 뿌옇게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뿌옇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X 자를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이 이미지 앞에 텍스트를 삽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냥 흰색 텍스트만 삽입하면 잘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약간만 어둡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메뉴 그림 서식 왼쪽에 있는 수정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지금 현재 기준 색상이 나오는데 여기서 왼쪽으로 두 번째 칸만 가면 은 밝기 마이너스 40%라고 하는 것을 설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나는 만약에 이거보다 더 어둡게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수정 그림 수정 옵션에 들어가셔서 여기 에 있는 밝기를 더 어둡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너무 어둡게 한다기 보다는 그냥 40%가 나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여기에다가 텍스트 상자를 삽입해 주시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텍스트 상자를 삽입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도형을 삽입했는데 이 도형 같은 경우에는 삽입 도형에 들어가시면 여기 아래쪽에 기본 도형이 있는 액자형 도형이라는 것을 확인해 줄수 있습니다 이걸 선택해서 여기에 이렇게 그냥 그려준 거예요 어때요? 굉장히 간단하죠?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섯 번째 슬라이드를 슬라이드쇼 해 볼게요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 뿅 하고 바로 텍스트와 내용이 보여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프레젠테이션을 하실 때 나는 좀더 부드러운 느낌으로 전환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은 여기 방금 전에 효과를 적용한 슬라이드에 전환 효과를 넣어 주면 좋은데요 전환 여기에서 다른 효과 필요 없어요 그냥 밝기 변화 하나만 눌러주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간을 한 2초 정도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슬라이드 쇼를 한다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사진에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라고 하면서 스르르륵 르 바뀌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 할때 효과를 적용해 줄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방식을 활용하면 여기 안에 어떠한 텍스트를 집어 넣어도 잘 보일 테니까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강의 마쳐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하우 이지 이지쌤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